안녕하세요. 초롱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방희슬입니다. 어,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어, 세금 이야기도 아니고요. 어, 오늘은 운동하는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운동은 늘 해왔었어요. 뭐 탁구도 한 2년 정도 정식으로 레슨을 받으면서 이렇게 다녔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수영장도 이미 한 10년 넘게 꾸준하게 그 운동은 해왔었었고 강습을 또몇년 받다가 개업 이후에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자유수영으로 또늘 운동을 수영을 다녔었죠 그러다가 수영장이 막 한달간 공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또 등산도 뭐한 달씩 다녀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점점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수영장을 이제 못뭐 가게 이렇게 되게 되면서 하루하루 운동을 안 하다 보니 그냥 안하고 어영부영 살고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이제 보복이 있죠 반드시 돌아보면 너무 낯선 사람이 거울 속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면 과연 운동을 할수 있겠나 고민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 유튜브 다 검색을 하다가 집에서 이렇게 비디오 틀어놔 놓고 따라하는 홈트레이딩이라 합니까 그런 것도 해보고 했는데 안 쉽더라고요 그런 것도 꾸준하게 하는 게더안 되고 너무 또한 자세에 무리가 가다 보니까 또제 나이가 되면 다치지 않게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kbs의 그 생로병사의 비밀 그 프로그램에서 어, 촬영한 것 중에 계단 오르는 것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뭐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실험을 하고 그렇게 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유튜브에 맞춤 영상으로 이제 뜬 거예요 그게 음, 그걸 또 들었죠 어,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걸 들어보니까 그리고 나서 검색을 또몇번 해봤더니 어, 건강에 어떻게 좋은가는 그 생로병사의 비밀 그 자료를 보면서 이제 이해를 했고 그럼 이걸 어떻게 계단을 걷지 이러면서 또 검색을 했더니 어뭐 어떤 분은 63 빌딩 꼭대기 층에 그 레스토랑에 근무를 하시는데 어, 1층부터 걸어서 올라가시는 그뭐 셰프님도 계시고 어, 또 어떤 분은 롯데 무슨 무슨 타워에 사신다 했어요 근데 매일 129층을 걸어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 결론적으로는 어, 한 3주 이상 지나고 하니까 체중이 다 4kg 이상 빠졌고 굉장히 괜찮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어, 저희 집은 20층이거든요 그래서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결정을 하면 또 실천을 금방 하는 또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그리고 실천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또 포기 안하고 어느 정도 꾸준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한 벌써 한 3, 4년째 아침마다 공복에 따뜻한 물 그러니까 펄펄 이렇게 전기포터에 물을 끓여서 그 물을 200ml컵에 한 3분의 1 정도 붓고 그 나머지 70%는 이제 정수 미지근한 물을 채워서 미지근한 전체 온도가 따끈한 정도 꿀꺽꿀꺽은 삼켜지되 따뜻한 물그 물을 200ml 잔을 달아서 마시고 그러면 몸 안을 싹다 이렇게 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걸 마시고는 45분간 공복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물을 마시고 계단을 나섰습니다 계단 오르기 공부를 끝낸 다음에 어, 첫날은 너무 무리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세바퀴만 걸었어요 근데 세바퀴만 걸었는데도 몸이 굉장히 개운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6바퀴를 제가 걸었습니다 어, 계단 오르기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잘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니까 어, 저는 20층까지니까 6바퀴를 걸으면 120층 정도가 되고 제가 시간을 재어 보니까 한 45분 정도가 걷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두바퀴는 보통의 계단 오르는 속도로 그리고 세 번째 바퀴 20층까지는 두계단씩을 올라갔습니다 그때쯤 두 계단 정도를 20층을 오르고 나면 몸에 땀이 쫙 나요. 어 그리고 네 바퀴째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20층까지를. 그리고 다시 다섯 바퀴, 여섯 바퀴째는 다시 원래의 보편적인 속도로. 어 그렇게 올라갈 때는 계단을 아까 그 속도대로 그 방식대로 올라가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오른쪽 벽에 이렇게 가까이 우측 통행으로 올라가고 다시 방향이 계단이 절반 정도 가면 방향이 틀어지잖아요. 방향을 틀 때는 옆쪽 그 벽까지 한 세발짝 네발짝을 걸어가서 다시 벽을 따라서 또다시 우측 통행으로 올라가고 난간을 따라서 좁게 휙휙 방향을 틀면 어지러워요. <웃음> 벽에, 벽에서 벽에 벽을 따라서 가면 그 계단에서 다시 그 벽까지 걸어가는 걸음이 두세 걸음이 있기 때문에 어지럽지가 않아요. 어, 그렇게를 꾸준하게 걸었습니다 뭐 꾸준하게 해봤자 이제 한 열흘 됐네요 어 몸이 굉장히 컨디션이 상쾌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옵니다 계단으로 내려오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너무 괜찮은 운동이에요 제가 또 좋은 거는 주변에 막 좋다고 또 얘기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어, 또 저희 이제 제 짝지 초롱대장한테 막 같이 걷자고 얘기를 했죠 처음에 한 2, 3일은 아니라고 같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같이 잘 걷고 있고요 굉장히 상쾌하다고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올라갈 때 블루투스로 어, 유튜브에 어떤 강의, 괜찮은 강의들을 저는 이 블루투스로 이제 들으면서 걷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요 걷는 바퀴수도 다릅니다 <웃음> 일주일에 한 바퀴씩 들린대요 성질급한전은 하루 딱 지나고 바로 여섯 바퀴를 걷는데 남편은 네 바퀴씩 걷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 되면 다섯 바퀴를 걷겠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운동을 해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운동은 정말 현재로는 발견을 못했어요. 남편은 자주 이제 골프 치러 나가잖아요. 그렇게 운동하는가 하고 제자리 서서 필드를 매일 나가면 모르지만 연습장에서 이렇게 허리만 돌리면서 고정된 자세에서 운동하는 그 운동량하고 계단을 120층을 속도를 강약을 조절하면서 매일 걷는 것과는 운동량이 달라요. 계단을 걸으면서 골프 연습장 매일 가셔도 되고 계단을 걸으면서 필라테스 하실 분은 필라테스를 하셔도 되고 계단을 걸으면서 요가 하실 분은 요가를 하셔도 되고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거든요. 정말로 한번 해보세요. 너무 괜찮아요. 어, 저 이제 한 열흘 정도 돼 가는데, 체중은, 어, 오늘 보니까 1kg 정도는 줄었어요. 체중을 떠나서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어,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운동이라서, 돈 드는 게 아니니까 꼭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하고, 어, 추천을 드렸고요. 어, 일요 날, 이제, 부경대학교 저희, 그, 경영대학원에, 캠바 등산 동호회가 이제 있는데 일요일날 산행을 했습니다 황령산에 10시에 저남구도 수간에 모여서 황령산을 등산을 하는데 제 생각에 뭐 모이면 산 조금 걷고 그리고 또뭐 모여서 뭐 담소를 나누고 그러지 않겠나 싶어서 등산가는 그 10시까지 가는 그날도 아침에는 제가 계단을 어김없이 6바퀴를 걷고 갔었거든요. 이거는 내려오는 걸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리가 안 뭉치고 편안해요 그 상태에서 다시 등산을 갔는데 빡시게 등산을 또다하시더라고요 어, 그래도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한번 계단 오르기 처음에 두 바퀴는 보편적인 속도로 저 같은 경우에 20층까지 기준으로 끊어서 그렸는데 이걸 계단이 만약에 30층 이다 그러면 너무 계속 올라가는 것만 하면 좀 지겹겠죠. 20층 정도로 끊어서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20층에서 엘리베이터 불러서 타고 내려오시고, 다시 또 20층 걷고, 또 엘리베이터 불러서 1층으로 내려오고 하면 되니까. 어, 그렇게 두 바퀴는 보편적인 속도, 세 바퀴째는 두개단씩 끝까지, 그리고 네 번째는 빠르게, 다시 또한 바퀴 더, 다섯 바퀴, 여섯 바퀴는 다시 또 보편적인 속도로 땀이 쫙 나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샤워하고 아까 공복을 45분간 유지했잖아요 제 걸음거리로는 6바퀴가 45분이 다 걸려요 저는 해보니까 그렇게 하고 아침 샤워하고 이제 아침 식사하고 준비해서 나오면 다른데 운동하러 가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뿌리는 시간 안에 운동을 끝낼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나중에 한 6개월쯤 지나면 좀더 타이트해진 어떤 그런 더좀 세련된 그런 모습으로 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할 생각입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